오케이. 아, 와, 진짜 힘들다. 사이즈랑 힘 부분에서 이제 의성이가 아무래도 조금 약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대 예. 5를 잘하는 선수인데 조용준 선수. 1대 1은 피지컬 말고는 개인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목소리> 1승씩을 기록하고 있는 조영준과 정성조. 이번 마지막 경기에서 2성의 패배는 곧 2성의 다이렉트 탈락. 하지만 2성이 승리한다면 조영준도 안전하지 않다. 파워의 조영준, 스피드의 2성. 크로스맨 토너먼트에선 마지막 경기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에는 관중들 코트 안에 다 세울 겁니다. 일단 응원단들 최대한 모아오셔야 돼요. 과연 조영준 선수의 저 힘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아우, 저게 하나도 안 들어가. 로파울, 로파울. 오케이, 오케이. 와. 1대1! 와! 아, 와우! 와. 와. 와. 와. 2대2! 아! 아, 이아체아이이 나. 아니 아니야, 이 아니야. 아, 드랍, 이 어떻게 해? 두 분이 사시면 됩니다, 두 분이서. 네, 두 분이 사저 보지 마십시오, 자꾸. 자, 그러니까 블락은 수술 던진 거기 때문에 블락하면 그냥 바, 바꿀 거예요. 네. 타임 하실게요. 보람의 좀비좀비 모드로 가겠습니다. 두는 거는 힘이 너무 들어가네. 씨. 비록 말 들게 하는 게 좋은 거지. 체력이 안 돼. 니까 그러니까 행복해. 와, 와. 와. 3 3 저게 하나도 안 들어가네. 오다. 아 육사 게임 포인트.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잠들. <웃음> 어 게임. 와, 오. 오, 이래요? 오우! 뻗어 뻗어 뻗어 빠진다 빠져 오우 4 1 하나 둘게요 진짜? 네와 야! 완전 크로스맨이야크로스맥이 <웃음> 수단과 방법을 응? 가리지 않을 겁니다 응? 너 많이 배웠어 내 건데 저거 미안하다 넌 이렇게 한살을 주연하게 해다 까붕니다. 오케이 와. 오케이. 좋아 좋아. 이와 진짜 빨라 진짜 빨라. 와. 파워 파워 파운트카운트 4대 2. 와. 오. 4대3! 4대3! 네! 잡아주고오대3요3 3 5 3 5 3 5 3어3 3장3 오사 오사 오오 오. 아, 오! 아! 아! 아! 와, 저게 하나도 안 들어가 오늘 오대 오. 와! 임보이 자, 한번 더. 오. 감사니다고자고자고자 예상 좀가했죠 네. 고습니다 네. 성조 네. 선수가 성조 선수가 떨어졌어요. 네. 맞죠? <웃음> 맞죠? <웃음> 일단 각자 소감 한번 한 마디씩 듣고 바로 네. 클로징 하, 할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밑으로는 농구 그 비선출 친구들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유, 잘하고 유능한 애들이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같이 뛰어보니까 이기려는 의지랑 근성이랑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박수 쳐주고 싶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어아직게좀 탈락하게 됐는데 용준형도 힘이 너무 좋으시고 이기성 선수도 너무 수비가 좋으셔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이번에 떨어진 만큼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동호회 농군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는 거는 근성밖에 없어가지고요. 아, 악발리로 했는데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자면 일요일일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경기 보면서 와 이런 열정 있는 빡센 경기를 얼마 만에 보는 건지 제 가슴까지 막 웅장해지고 막 긴장하고 보는 내내 계속 그런 마음으로 경기를 봤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홍재 선수는 아쉽지만 탈락하셨습니다. 비참하게도 혼자 탈락하셨어요. 네. 그래서 다음 경기는 이제 올라가 계시는 이동윤 씨랑 윤성수 씨. 네. 상대로 대진표 네. 이제 해서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관중들도 다 부르고요. 네, 제가 관중으로 오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도 저의 아기들을 데리고. <웃음>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이 씨.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너무 수고했어요. 너무 수고했어요. 의정이가 오늘 일등이죠. 네, 승을했으니까그 네. 이동윤 씨랑 윤선수씨 있는데 네. 누구랑 먼저 원... 하겠습니다. 오.